갑자기 육회가 생각이 났단 말이야 내가 체다치즈를 어. 네모나게 어. 딱 해서 살짝 녹이는 게 네모네로 네모. <웃음> 너무, 대단한 <웃음> <웃음> 너무 대단한데? 너무 대단한데? 그래두 봉지는 끓여야 되지 않을까? 그만 체다치즈도두개어 <웃음> 대박 빨리 먹고 싶다 여보 <웃음> <웃음> 너무, 어? 너무 가식적이야 가식적이야 오늘은 짜파게티를 준비해봤지 <웃음>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짜파게티랑 육회를 먹어볼건데요 짜파게티에 체다치즈를 얹어서 더 고소하게 그리고 청양고추를 육회에 넣어서 알싸하면서 그 뭐지? 칼칼하게 칼칼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여보 짜파게티 육... 빨리 먹어보죠 대박 대박 같이 먹으면 더 대박이죠. 먼저 한입 드세요. 아 칼칼한 청양고추랑 짜파게티랑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어,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. 나중에 그냥 짜파게티에 청양고추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청양고추 짜파게티 육회 식감 고소함 짭짤함 달달함 김치까지 완벽. 약간 그 치즈랑 막 같이 엉켜 있어가지고 결합이 돼버렸어. 이러면 이제 한 입을 더 크게 먹을 수 있어서 게이득 큼직한 걸로. 안. 잘 먹었습니다. 아 이번에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뭐 말할 틈도 없이 그냥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 둘의 조합을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뭔가 음, 견우와 직녀 같은 느낌? 만나서 반갑다 <웃음> 오늘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